그래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세전 순이익은 예 안녕하세요. 창업팀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밀키트 창업시장 긴급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밀키트 그러면 지금까지 온라인 창업시장에서 밀폐유나베 이런 메뉴를 중심으로 급팽창했었고요 전국에 500개 이상의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이젠 밀키트 존을 늘리면서 밀키트 고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오프라인 중심의 밀키트 매장도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자 입장에서 과연 밀키트 전문점은 얼마 투자해서 얼마 정도 버는지 밀키트 전문점의 속사를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예, 레츠고 김소장 오프라인 밀키트 전문점 첫 번째는 식사 준비입니다. 예, 용인 수지 동천 상권이고요. 음, 편하다, 쉽다, 맛있다 슬로건 보이시나요? 밥을 고기 화불고기 하나 주세요 아 이거는 다른 밀키트하고 좀 다르구나 뭐,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안동집닭이랑 소고기 어? 샤브샤브 많이 나왔네요 어? 어 무슨 샤브샤브요? 소고기 샤브 아 쇼, 소고기 샤브 고객님 저희 신념이 나오가나 하면은 카카오톡으로 알림드리는데요 QR코드 찍어주시면 배낭김치, 프리미엄 부대, 아까 내가 파불고기 시켰는데? 파, 파, 파, 파, 파. 장국장, 떡볶이, 아, 파불고기. 이거 며칠 보관하면 될수 있어요? 네, 저녁까지 드시는 거 내일까지? 네. 어? 파불고기는 고기는 냉동으로 보관해주시고, 이틀 내로는 드셔주세요. 아, 그래요? <웃음> 파불고기는 일단. 여기는 언제 오픈하셨어요? 네, 어제 오픈했어요. 어제요? 네. 와. 감사합니다. KB야. 네. 예, 네, 이렇게 식혜까지 한번 제가 구매를 해 봤고요. 두 번째 매장은 100% 무인 창업 형태로 운영하는 헤이쿡이라는 이 잠실 삼전동 상권의 무인 밀키트 가게입니다. 예, 24시간 오픈 보이시나요? 예, 국물 떡볶이 9,900원. 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임성근 셰프를 내세우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어 좌측에 이런 냉장 쇼케이스, 냉동 쇼케이스가 쫙 있고요. CCTV 무인 운영 시간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 셀프 계산대 있고요. 야 무인점포 형태의 밀키트 매장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부대전골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는 밀키트 제품과 그 다음에 각종 반찬류까지 같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음. 뭐 이런 한우 곰탕 뭐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밀키트 제품과 함께 뭐 이런 김치, 꼬들빼기 김치 이런 것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2,500원 직접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예 100% 무인 가게 이제는 소비자들한테도 창업자들한테도 별로 낯설지 않은 코드라는거 음. 제가 밤 시간에 갔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야 이렇게 8시 넘어서 9시쯤 시간인데 직접 이렇게 어 셀프로 계산하는 이런 풍경들 예, 예 삼전동 상권이고요 야세 번째는 요즘 밀키트 전문점 중에서 가장 선발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밤구 최근에 전국적으로 200호점까지 오픈한 선발 업체 인데요 담국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제가 여기는 대전 유성구 상대동 상권 입니다 백순대볶음 이거 맛있겠다 아 어,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딱 8가지 1번이 차돌버섯 2번 원조할매 3번, 안동찜닭, 4번, 먹방찌개, 부대찌개, 5번, 소고기 국밥, 6번, 제육, 제육 떡밥, 제육볶음, 7번, 치즈떡볶이, 할매, 8번, 백순대 볶음. 키트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 대전 상대동인데요. 담국 상대점입니다 야, 야, 쇼케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가지 메뉴를 파는 야, 키트 매장이고요. 야, 여기에 뒤에 주방에 아리따운 사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야, 담고 야, 이 매장 언제 오픈하셨어요? 어, 2월 25일인가요? 20쯤 있어요. 와,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딱 이제, 이제 다섯 달째 들어가는군요. 네. 야. 야 근데 정말 여기딱 보니까 여덟가지 메뉴가 쫙 있고 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가 무슨 메뉴에요? 음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부대찌개, 찜닭이 아무래도 제춤닭! 찜닭. 아~~ 네. 그리고 재밌다. 제육볶음 제육볶음 요즘. 와 네.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야야 야, 제가 좋아하는 대파를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야. 대파를 예쁘게 썰어야 어 그럼요 손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와. 대파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부대찌개에도 들어가고, 아데 메뉴에 대파가 안 들어가는 메뉴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대파한단 요즘 요즘 비싸지 않나요? 대파한단 3천원 3천 하나요? 네그 정도예요 아, 비쌀 때 텐데 문 여는 시간은 언제 문 여서요? 어, 보통 10시 반에 유인이 시작이 돼요 10시 반부터 아, 8시 반밤 반? 네, 8시 아, 반까지 영업한다고 하고 아, 있습니다 아, 이거 하시기 아, 전에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셨어요? 1번 전업주부 2번 직장인 <웃음> 직장인과 의료매장을 했었습니다 와 피셔셔! 네. 브랜드 매장 하셨어요? 네와 이거 아, 하면서 수요? 가장 즐거운 일은 어떤 일이세요? 손님들이 너무 맛있어요 <웃음> 가성비 너무 좋아요 밀키트로 사서 먹기 시작한 지가 이거 하기 전에 어. 밀키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관심이 엄청 많아서 아 어, 다른 밀키트를사 먹다 보니까 예, 어? 예. 나 같은 사람한테 딱이다 예, 내년 그 2월에 창업 하셨으면 정말 두 발자국 앞서가신 거야 <웃음> 진짜 여, 이걸 사서 몇 가지 메뉴랑 다 비교해보고 다른 밀키트도 사서 먹어보고 저희 아. 가족들이 모여서 수염이식회처럼 네, <웃음> 이건 어떻고 이건 뭐가 부족하고 같은 <웃음> 네. 메뉴를 비교하면서 야. 엄청 많이 먹, 이렇게 먹어보고 비교하고 그랬어요 아. 사실 제가 손이 여기 하면서부터 손이 팅팅 부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안 하는지를 하니까 그럼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남녀 그러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원래 사실 월등히 많으신데 남자분들이 응. 많은 분중을차지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신부름. 아, 신부름. 네. 아, 아. 아내분들의 신부름. 그러니까 아내들의 신부름으로 네. 남자들이 사 오고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너무 다양해요. 10대도 와요. 10대도. 엄마 와. 심부름. 숙제 심부름도 와요. 네, 심부름. <웃음> 그리고, 그리고 20대는 이제 친구들끼리 네 모여서 술 한잔 할겸 식사 할겸 아, 그리고 이제 30, 40대는 집에서 네뭐 가족들끼리 하는. 그다음에 50대 이상도 마찬가지고 혼자 드시기 귀찮으시다고 나혼자인데 이것저것 아. 사서 뭐해 그냥 혼자 해서 먹을 거 간편하게 사서 한끼 때우지 뭐 아, 이런 분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본사 야. 물품을 대부분 쓰는데 야채 종류는 맞아, 따로 사야지. 네 야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건 직접 하니까 원가는 딱딱 딱 보니까 그냥 한 50에서 60% 정도 되겠다. 아, 아니요. 네? 아니요. 아, 그렇게 나오면 저희 대박이게요. 아, 원가 그럼 최소한 60% 넘구나. 그럼요. 넘죠. 아, 왜냐면 마진이 네. 한 35%에서 잘 나오면 4 0네 아, 저도 그리고... 세세하게 안 따져봤는데 평균 아마 그 정도 아, 될 맞아. 거예요. 거기서 월세 빼고 인건비 네, 빼고. 네. 그러면 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0 정도 팔면 한 3, 400 떨어지겠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죠 음, 이제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근데 인건비 요즘 한명 쓰면 200만원 250인데?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어서와 엄마가 뭐 사오래? 형이요? 아 형은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형은 음. 없어요 아, 야 말씀, 제가 내년 이맘때도 사장비 퍼뮤하고올 음.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내년 이맘때는 늘 즐거운 게 재밌게 공감하셨어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먼저 제가 처음에 갔던 좀 다인밀 키트라는 개념으로 이 매장의 투자 수익성 한번 따져봤는데요 보니까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점포 빼고 한 5500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홈피에 공지되어 있거든요. 아, 예상 매출액 물론 뭐 상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2천만원 정도를 타이트하게 한번 직접 잡아봤습니다.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직접 찬냉장고 위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키트 형태로 바로 즉석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식재료 원가는 다른 형태에 비해서는 좀낮다고볼수 있습니다. 한 지금 홈피 상이 공지된 것은 50%가 어, 지금 식재료 원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그리고 월세는 한 200만원 내외 인건비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인 빼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거 합해서 한 40만원 그리고 본사 로할때한 20만원 정도고요 카드 수수료 제외한 전체 포함한 전체 비용이 한1600 그렇다고 한다면 한 평균 매출액 한 2천만원에서 1,600 제외하면 세전 순위 한 400만원 정도. 어두 번째 제가 방문했던 무인빌키트점은 <웃음>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4천만원 점포까지 합힌다면한 거의 한 8천에서 전체 한 1억 2천 정도의 투자금액대로 볼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한 예상 매출액을 한 아무래도 무인 형태니까 한 1,900 정도를 평균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는 식재료 원가가 비쌉니다. 거의 69에서 70% 정도까지 식재료 원가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월세는 한200 정도 인건비는 특별하게 주인이 1시간 정도만 일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나머지 똑같고 봉사 로얄티 한 3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빼면 1,900만원 대비 총 비용의 합은 1,638만원. 그러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세전 순이익은 무인 창업 형태로 운영하는 밀키트 전문점은 한 262만원 정도가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어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1인 창업 아까 제가 영상 제일 마지막에 보셨던 이런 컨셉인데요. 이 컨셉 같은 경우도 투자 비용은 점포 빼고 4천 정도 그러면 점포 비용까지 합친다면 한 1억 내외 전체적으로 밀키트 매장 투자 비용은 작게난 8천, 많게난 1억 2, 3천 이 정도 금요로 창업하는 컨셉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1인 밀키트 전문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200개까지 오픈했던 브랜드입니다만 평균 예상 매출액은 한 2천 정도 잡았습니다. 물론 뭐 뭐이플러스 입치는 뭐3천0 0 4 0 매출된다고 합니다만 저는 타이트하게 한2천 정도 봤을 때 식재료 원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60%가 넘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60%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달2천만원 대비 식재료 원가는 한 1,200만 원. 여기에서 월세 최소한 200 정도는 들어가야죠. 인건비. 주인하고 알바를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최소한 1 4 5 0 정도. 그 다음에 전기세 소스의 경비, 본사 로얄티도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무인밀키트하고 똑같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합한 2천만 원 대비 총 비용의 합은 1,660. 그래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세전 순이익은 340만 원 정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1,900에서 2,000 정도가 평균이겠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아무래도 객단가가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리고 하루에 내정 고객 대비 어, 구매 고객 하루에 구매 고객을 본다면 매장당 상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4,50명 정도 본다면 아마 거의 2,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궁극적으로 밀키트 전문점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매출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저 다섯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역시 소비자의 반복 구매 빈도, 결국은 소비자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본사의 운영 스타일, 운영 캐파,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매출액 차가 있을 수 있겠다. 아, 특히 마케팅 파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얼마나 상권 수요층에 맞게 메뉴 차별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하려면 소비자들이 질리지 않도록 뭐 시즌별 메뉴라든지 요일별 메뉴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메뉴 차별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매출 변수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무인 형태로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세계과자 이런 아이템도 보셨듯이 결국은 해당 상권 내에 경쟁 구도가 밀키트 매장의 매출액의 변수를 가장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변수는 역시 코로나 변수죠. 이 코로나가 어차피 하반기 들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이렇게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무인밀키트 가게, 밀키트 전문점 오프라인 매장은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잘 따져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코로나가 완전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미 비대면 소비에 길들여진 이런 컨셉은 결코 없어지지는 않는다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어, 궁극적으로 밀키트 전문점의 어떤 그 브랜드 형태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지금 유념하셔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 밀키트 전문점은 대부분 뭐 선발업체 같은 경우는 200개 후발업체는 80개 이제 뭐 10개 한두개 오픈하는 브랜드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장 빨리 오픈 매장이 작년 하반기 아니면 올 초에 오픈한 매장들입니다. 정리하다면 1년 이상 운영하는 매장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충분히 사업성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사 선택, 브랜드 선택, 상권 입지 선택, 점포 결정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신중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 본사가 얘기하는 밀키트 전문점에 좋은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직접 저처럼 상권 입지를 다니면서 특정 지역 상권에서 운영하는 기존 밀키트 매장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저는 귀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어떤 소비자들의 의견, 요즘 온라인상이나 이런 쪽을 보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밀키트에 대한 만족도, 반응, 반복구매 빈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별 소비자들이 밀키트 매장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도 잘 판단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 상권 현장의 세가지 컨셉의 밀키트 전문점을 직접 한번 직접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보면서 궁극적으로 투자수익성까지 한번 이렇게 예리하게 한번 따져봤습니다만 물론 이건 평균적인 어떤 투자수익성 개념이기 때문에 상권 입지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요 밀키트 전문점은 뭐 코로나 변수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대면 소비의 오프라인 밀키트 가게에 확장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궁극적으로 창업자 입장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저는 이 창업통TV는 이 밀키트 전문점 뿐만 아니라 어, 상권에서 이슈가 된 아이템들을 제가 직접 어, 두발로 띄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어, 냉철하게 예리하게 판단해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